서해대교 1차 사고 갓길 피신 후 2차 사고의 차량 화재 차량 탑승 중 교통상의 사망 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법 2007 가합 3469 토대로 면밀히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휴일 차량 탑승 중 교통사고 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, 면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서해대교에서 짙은 안개로 인하여 전방에서 사고를 목격하고 정차하여있던 차량들이 후미 추돌을 당하였고, 이처럼 여러 건의 연쇄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. 망인은 충돌 직후 이 사건 자동차 안에서 빠져나와서 갓길에 피신한 상태였고, 12대의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불길과 연기가 갓길까지 미치게 되면서 망인은 화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 일반적으로 운행 중인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자 차량 탑승자가그 차량을 이탈한 상태에서 위선행사고와 독립된 별도의 후행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차량 탑승 중 교통사고라고 할수 없습니다. 그러나 차량 탑승자가 운행 중인 차량의 사고로 그 차량을 벗어낸 상태에서 발생하여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한 후행사고가 시간적, 장소적으로 선행사고와 밀접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선행사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였거나 선행사고가 없더라면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관계이면 나아가 차량 탑승자가 선행사고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지 하차하였던지 관계없이 후행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면 이는 전체로서의 차량 탑승 중 교통사고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. 살피건대. 각 차로마다 연쇄적으로 차량 충돌 사고가 일어나면서 그 일대가 완전히 봉쇄되었고 사고를 당한 탑승자들이 몸이 아픈 상태에서 가장 가까운 각길 이외에 달리 사고 장소를 벗어나 대피할 수도 없었다는 점 연쇄 충돌이 일어났고 충돌 차량의 엔진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화재가 일어난 점각 길로 대피한 피해자를 가릴 것 없이 대부분 그 화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점,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시간적, 장소적으로 밀착되어 있고 위 교통사고에 피할 수 없는 결과로서 발생하였다 할 것입니다. 그러므로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차량에 그대로 탑승하여 있었다 할지라도 사망의 결과를 피할 수 없었고 결국 차량 탑승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량 탑승 중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.